요정을 떠난 여정. Oh my god, everybody! 물사리나물사리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입니다 다. 오늘은 제가 밤을 샜어요. 왜냐? 이 썩을 모기들 놈들 칵다 자다가 이거. 감출 수가 없다. <웃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웃음> 아이, <웃음> 놀랬어? <웃음> 미안해, 언니,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미안해. 아 웃겨 오늘은 제가 밤을 샜는데요왜 때문이냐 모기 해충놈들 때문이에요 온몸을 긁다가 도저히 진짜 제가 잠이 들수 없더라고요 몸에 지금 흉터가 너무 많이 남았어 최대 몇방 물려봤어요? 저는 하루에 다리에만 여섯 방 물렸었거든요? 왜또 이렇게 카메라 전원 버튼을 눌렀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 제가 또 혼자 삘이 왔어요 삘, 삘, 삘, 삘, 삘. 그 삘이 왔는데 어떤 삘이냐? 혼자 무엇이든 해결해버리는 삘! 그 삘이 왔는데 저는 원래 이 머리가 이만했거든요? 귀밑? 근데 이만큼 길었으면 저한테는 너무너무 긴 머리예요. 오늘은 세이프! 단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록 단발머리에서 단발머리지만은 나한테는 긴발이라는 거 이 닦았어 왜 그래 너 그러면 내이상해지 아유, 제가 지금 땀을 미친 듯이 흘렸거든요. 제가 땀이 많다 했잖아요. 에어컨 안 틀면은 땀이 무진장 흘려요. 무진장? 어머 머리 뭐야? 아니 왜냐면 머리 끝에 층이 쳐져있어서 더 머리가 고데기 할 때도 그렇고 너무 가볍고 상이 있어요 많이 아니 나 지금 뭐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버린 제 머리를 한번 셀프로 잘라볼 건데요 머릿결이 진짜 안 좋아요 아무튼 제 머리를 한번 싹둑싹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먼저 이 개떡같은 머리를 어떻게 잘라줄 것이냐 첫 번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위 주제야 미안해 이번에도 빌릴게 그리고 이 핀! 그리고 이 비닐봉투 이게 왜 필요하냐 머리에 써줄 거거든요. 네모난 봉투를 옆면을 양 양쪽 옆면을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옆구리를 잘라주세요. 그 이렇게 긴 직사각형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을 입술이 하나 들어오려는구 있잖아요. 이만큼을 내 머리가 들어갈 만큼으로 잘라주세요 아니 나 머리.. 머리 이만하지 않고 얼굴이 이만한 거? 얼굴도 다 안들어가네 미쳤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머리에 써줍니다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머리에 어... 좀더 크기를 확장할게요 이정도면 이 정도면 됐을거야 이오 쉽게 너무나도 쉽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머리를 해주면요 이 앞에 이게 이런게 생겨요 이런 거 이렇게 초대형 턱받이가 생긴다고요 이거를 어떻게하나 거울에 붙여줄거예요이 스카치테이프로 아 준비물 스카치테이프말안 했다 스카치테이프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이런 이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좀 뭔가. 그렇다? 뭐냐? 아무튼 이런 모습을 하면서 머리를 잘라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가위랑. 어, 뭐야? 안구가 빌드래. 가위랑 집게를 이렇게 자르기 전에 저는 간단하게 도끼가위 있죠? 아니, 도끼비. 이 도끼빗으로, 도끼빗으로 물을 묻힌 뒤에 머리를 빗어줄거예요 이, 이, 이, 이, 난리난 애들 어. 아, 진짜 많이 길었다 아 자르지 말까? 아니야 자르려고 이렇게 했잖아 너무 많이 길러가지고 자르기 아깝잖아 아 근데 자르라고 했으니까 자라야지 미용사 선생님들 어떻게 하더라? 뭐 이걸 막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르던데? 근데 그걸 따라하다가 할수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서 아! 섹션 나눠야 된다! 앞머리 섹션을 나눠주고 이리귀 앞으로 귀는 안전하게 묶어줍니다 앞으로 해서 사선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세,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어때? 좀 달라졌어요? 아, 나 겁이 나서 못하겠어. 겁이, 겁이 나서 시작조자안해봤다 아, 땀나, 땀나. 미친듯이 나 지금 땀나. 이거 하고 샤워 한번 해야겠다. 앞머리는 솔직히 자르기 쉬운데, 뒷머리가 자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 차이 보이죠? 제가 이만큼 잘랐어요. 용감하죠 옛날에 얼마나 용감했던겨 <웃음> 어? 아, 이 무슨 소리야 아 잠깐만 아 스트레스 받네또자 <목소리도> 이렇게 머리를 다 내렸을 때 짱개 보면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게 있어요 이런식으로 이런것도 다덜라주고 앞에는 좀 잘했거든요? 근데 뒷머리가 좀잘안된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오마이갓 괜찮아 머리는 잘하잖아 아우! 귀 뒤까지 또 아까처럼 좀 묶어줘요 조금조금씩 잘라주는 거니까 머리가 많이 난다. 어떡 하지? 너무 많이 자랐나? 아, 저 미용실을 할때나뭐 했지? 손동작 좀 외워둘 걸. 어떻게 하더라 이 머리는? 빵. 아 빵. 아 남은 길이까지 잘라볼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저는 약간 맨날 뒷머리를 좀 짧게 자르더라고요. 아니 길게. 그래서 이번에는 뒤로 좀 많이 당겨서 뒷머리를 앞머리랑 일정하게끔 좀 당겨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 길이가 많이 차이나죠? 이건 아예 그냥 아예 끝은 진짜 상한 상한 애들. 지금 제가 땀을 흘리면서 있어가지고 지금 막 영상을 한 눈팔다가 보신 분들은 제 머리 감은 줄 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덥다 진짜 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층이 나눠졌을 때 짧은 것과 긴 거를 한꺼번에 손으로 쭉 당겨서 끝으로 뒤로 이렇게 뒤로 쭉 당겨서 선을 맞춰준 뒤에 앞으로 당겨와서 내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아 그리고 주의하실 점 머리를 쭉 자르게 되면요 머리 기장이 훨씬 짧아 지니까 절대 쭉 당겨서 자르지 마세요 보이세요 머리 길이 차이 최대한 층층이 층층이 층층이 나눠줘서 머리를 앞길이와 뒷길이를 맞춰가면서 자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초보들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고수분들은 착착착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자를 생각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자랐지? 여러분 미용실 가세요? 미용실? 저는요 사서 고생하는 편이에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고요 가끔씩 정신 잃고 뭔가를 하다보면 나중에 정신이 들잖아요? 와...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절했다가 깬것 같다니까요 <목소리> 아 몰라, 거침없이 잘라버려. 너 뭔데 자꾸 생각나. 올리블리블리, 뚝뚝, 진장해, 애바타 서톡서톡 썰 때, 이건 항상 내가 셀프단발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내 머리 거침없이 자를 때 진짜 기분이 이상하다. 긴 머리에서 단발로 변하시는 분들을 진짜 이해하실걸? 와, 이거 무슨 느낌이니 이거 진짜. 이거 이상해. 저 같은 경우는 왜 충동적이냐? 지금 당장 이걸 하지 않으면 뭔까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마음이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요. 일단 선수 쳐놔야 돼요. 아, 뒷머리가 난간이네. 난간에 부딪혀. 혹시 이걸 보시는 미용사분들은 정말 꼭 <웃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 나 거침없었다. 어, 팔들어. 어, 팔들 머리는 둥그니까 직각이면 몰라도 둥그니까 이걸 꼭 이렇게 직선으로 펼쳐서 머리 길이를 확인한 다음에 자르셔야 될것 같아요 지구는 둥그인데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인데 아 조용히 하라고 지금 이렇게 머리를 바닥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은 채로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이거를 그대로 벗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헉, 카메라 뜨거운 것봐저땀 보여요 진짜? 땀봐 어떡해 향 한번 하고 머리 감아보고 제대로 결과를 볼게요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머리카락이 스마테이프로 이렇게 바로 마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주세요. 머리 감고 샤워하고 바르고 맞습니다. 이제 머리 말려주면 머리 결과가 나오겠죠? 과연 잘 잘랐을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음.. 대충 말리니까 대충 말리니까 뭐.. 그냥.. 정갈하게잘 잘렸네요 그래서 고데기를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만족하고 완성! 근데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돼 나도 이제 앞머리를 앞머리가 길어보니까 앞머리 자를지 말지 그 고민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뭔지 알겠다 사람들 막 앞머리 자를까 말까 막 그러잖아 길을까 자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만 사는 여자 충동적으로 사는 여자 엿더여입니다네 여러분이 생각하셨다시피 저는 지금 앞머리를 자를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원래 제 앞머리인데요 너무 충동적이지만 지금 아니면은 마음이 또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새더듬이를 만들어주고요. 나도 몰라 어떡하지? 어떻게 어떡... 나 사실 앞머리 처... 처음 잘라봐 긴 상태에서 어 안돼 아 이거 진짜야 아나 너무 힘들게 길렀어. 근데 자르고 싶어 앞머리 입고 싶어 아 몰라. 아 망했어! 내가 이렇게 당겨서 잘라가지고 짧게 잘렸어 생각보다 와 여기 콧등이니까 여기 광대쪽으로 사선으로 어? 이 앞머리가 뭔지 암수소리 보달라블다 거짓말을 외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옆머리도 아 미치겠다 긴장된다 여긴 어떻게 자르냐? 오른손잡인데 에에 어어 애교 머리를 아예 그냥 제외시켜놓자 딴대로 혹시 자를지도 모르니까 와 진짜 앞머리 자르는 것도 힘들구나 <웃음> 너무 쉽게 봤다 잘랐어 난 몰라 난 근데 앞머리 있는 게난거 같아 내가 앞머리 이씨 살아서 그런가 맨날 오잘자를거 같아 이번엔 고데기에서 눈썹인데 고데기 안 하면은 한 요, 즘 오는 거 같은데 괜찮다 역시 나 앞머리 있어야 되나 보다 자 원래 예쁘게 꾸민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는데 농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농구를 할건 아니고요 잠잘려고요 밤새 쓰니까 머리는 무사히 잘 잘랐고 충동 두번 왔다가는 삭발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될것같아 여러분도 충동적인 하루 되세요 빠바이